웃긴 <웃음> 이야기 수학시간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냈는데 사과 한 개와 딸기 두개 그리고 귤 하나와 양상추 세 개를 모두 둘로 쪼개서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? 문제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모두 당황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때 아하 자쿠가 손을 들었다 저요 자쿠 말해보세요 정답은 과일 샐러드요